격투기 팀과 주짓수 팀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격투기 팀 어떤 팀이죠? 일단 격투기 팀은 뭐 다양한 선수들이 좀 포진이 돼 있는데 일단은 박승현 선수. 박승현 선수. 네. 종족은 프로토스인데요. 네. 이 자기 소개란에 CJ 엔투스 출신 프로게이머라고. 아 네. 네 실제 프로게이머 출신으로 또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아, 혹시 카메라 지금 박승현 선수 좀 잡아줄 수 있나요? 네. 살짝 옆으로. 네, 옆으로. 지금 나오시는 선수는 양동희 선수고. 네. 박승현 선수, 그렇죠. 아투 샷을 잡아주시네요. 아 네. 어. 지금 저 입고 있는 문제 의상이 네. 저희가 미니 게임을 했어요. 저번에. 네. 전야제를 해가지고 미니 게임을 해서. 이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네. 어, 이제 코스프레 의상을 입고 이제 경기를 치는 프로 저게 어, 네. 이제 1998년도에 있었던 뭐 PKO 시절. 그렇죠. 그 프로게이머들이 어. 그때는 우주복을 입고 경기를 했거든요. 베르트랑 선수 같은 경우에도 우주복 입고 했죠. 맞습니다. 기염 패트리 이런 네, 선수들. 네. 예. 그래서 그때 좀 추억이 떠오르는 의상 같고요. 반짝거리네요. <웃음> 네. 또 이제 바로 옆에는 또 양동희 선수가 네. 예. 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주종족이 랜덤입니다. 랜덤. 네. 아, 이게 뭘 해도 자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 네. 멋있는데요. 네. 네. 기본적으로 랜덤 선수들은 네. 게임을 잘해요. 저는 랜덤 선수가 제일 멋있는 것같아 네. 네, 이것저것 다할수 있어가지고 팀플에서는 사실 네. 특정 종족만 할줄 알면은 약간 패가 되기 마련인데, 또 네. 이제 팀원들의 이런 종족이나 아니면 네. 수준에 맞춰가지고 본인의 종족을 또 바꿀 수 있다. 아, 전략도 이제 유동적으로 네. 유연하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김원기 선수가 음. 어, 프로토스로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 기원 기선수 코스프레가 이제 코난인데 네. 아이 내부가 좀 더워요. 그래서 자켓을 이제 빼고 왔어요. 네. 아 박승현 선수 저거 안 덥나요? 엄청 더울 거예요. 약간 온풍기가 생각이 나는데. 네 손에 땀이 계속 나는 것 같습니다. <웃음> 사람이 렉걸릴것 같아요. 네 근데 격투기 팀은 이제 재밌는 게 분위기라는 게 이제 뭐 모르겠지만 보이는 것만으로 보면은 네. 뭔가 실수하면은 바로 때릴 것 같아요. 옆 어, 뭔가 네. 가까우니까. 되게 지금 결의에차 있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음, 무조건 이긴다. 그리고 그렇죠. 이게 팀 선수 한 명씩 한 명씩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격투기 팀이 일단은 아, 무조건 우승할 것같다는 생각이 제전 처음에 들었던 게 네. 프로 게이머 출신이 있잖아요. 아무리 연습생이어도 아, 이게 하던 출신. 가닥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격투기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운동을 배우다가 그렇죠. 은퇴를 했다고. 네. 뭐선수은 네. 다르죠. 싸우면 지겠습니까? 절대 안 지죠. 그런 느낌이 아닐까. 야 그러면. 은 네. 지금... 격투기 팀을 맞서는 이제 주리수 팀. 또 웬만한 의지 없으면 네. 주지수 팀은 사실 격투기 팀에 못 이길 거예요. 선수로만 본다면 근데 소개란에 저의 가슴을 울리는 소개가 있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소개. 네, 이번에 그 주지수 대회가 해외에 있었다고 하네요. 어, 있는데 그렇죠. 황명세 선수가 주지수 대회도 거르고 <웃음> 스타 파이널포 나가려고 세계 선수권 대회 거르고 왔어네 세계 선수권 <웃음> 대회를 거르고 <웃음> 네. 예, 스타의 정말 크레이지한 사람 미쳐 있어요 이 사람 예 미친 선수 한 명이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웃음> 그렇죠. 이 정도 의지력이라면 <웃음> 네 격투기 선수에 비빌 수 있지 않을까 아 지금 제 가운데 나오시는 분인데 무게감이 아, 네. 있어요 6 4 k g 에 무게가 확실하게 스타의 올인한 표정인 게 지금 보면은. 벌써부터 손 풀고 있잖아요. 아, 되게 진지하신데요. 정말 진지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키보드 위치랑 모니터 위치를 계속 손으로 만지고 있거든요. 아, 세팅. 저게 무슨 소리냐? 네. 1cm, 1mm의 그런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웃음> 네, 본인이 네. 게임하던 그 환경 그대로 게임을 플레이하면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의지죠. 근본 수진남이죠. 네. 정말 스타의 진심인 사람입니다. 세팅 황. 네. 어고 네. 아, 왼손 이게 딱 그 한눈에 보면 알거든요. 어 움직임이 달라요. 예. 그 운동하시는 분들도 자세만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네. 이 왼손의 이 움직임, 무브먼트 만 봐도 어? 이 선수 장난 아니다. 아, 단축키를 쓰시네, 매크로를 쓰시네요. 예. 눈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키보드로 가지 않아요. 아, 절대 안 가고. 자, 예, <웃음> 보시면은 아, 왼손 놀림을 보세요. 네. 저기 지금 뭐 부대 지정하고 1번 누르고 어택 누르고 막 이런 거거든요. 네. 다른 선수 하면 아무나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다른 선수, 하나. 아무나 한명 잡아주세요. 연습한 선수. <웃음> 보세요. 다르잖아요. 다르죠. 완전 달라요. 손도 이렇게 달라요. <웃음> 손을 놓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거는 <웃음> 네. 스타의 진심인 남자가 한 명이 껴있다. 그래서 <웃음> 과연 이 친구들을 따라올 수 있을 것이냐. <웃음> 네. 네. 보통 이렇게 손을 많이 좀 풀고 자기가 세팅을 마치거든요. <웃음> 네. 근데 지금은 둘 중에 하나요 나는 세팅을 다 끝내서 정말 자신이 있든가, <웃음> 네. 네, 아니면은 편안하게 나는 얹혀 가겠다. <웃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웃음> 얹혀 가는 느낌인데요. 네. 네. 약간 그건 결과는 봐야죠, 알죠. 아, 그럼 네. 첫 번째 경기 맵 어떤 맵이 준비되어 있나요? 헌터입니다. 헌터. 네. 아, 이제 큰 이제 뭐라 그럴까요? 네. 변수 없이 정말. 빨무 같은 변수 없이 진짜 실력을 가르는 그렇죠 특히나 아뭐이 개인기가 조금은 더 두드러지는 게 오. 아까 전에 경기만 보더라도 그렇죠 팔씨름 팀의 김도현 선수였죠 네 마지막에 리버 아케이드 어, 리버 아케이드. 그냥 유닛 한 개로 게임을 끝내 버렸어요 25킬 리버 네 그렇죠 그런만큼 이제 본인의 이제 기량이 중요한 그런 전장이라고 보이고요 네. 또 이제 전장만큼 또 종족도 중요해요 어네네그데또 <웃음> 어, 격투기 팀 같은 경우는 벌써 세팅을 끝내고 들어와서 종족 선택까지. 어 아, 지금 뭐, 뭐지? GC팀 뭐 하고 있나요 지금? 연습하고 있나요? 네. 네, 소음 풀고 있는 거죠. 세팅을 어, 최대한 어. 맞추기 위해서. 어 그리고 지금도 양동희 선수가 그 종족을 저으로해서 랜덤을 바꿨거든요. 이건 약간 이제 회이크예요 저거 이제 숫자 내려갈 때, 총선 할때 아까 피시방에서 하듯이 <웃음> 네. 상대팀이 들어와가지고어 저기 저거 없다 어 이걸 <웃음> 네. 보고 나서 어 그럼 우리 이종적으로 아. 할까 했을 때 마지막에 바꿔버리는 거죠 아니 양동이 두 개가 나오는데 네. 아, 양동이 선수 분명 양동이에요 네. <웃음> 네. 아니, 아니죠 저는 좀 달라요 아, 뭐, 뭐가 저는 달라요? 저는 <웃음> 천하의 김동현 선수의 딜에 있는 양동이 선수가 네. 네. 그런 취조란 짓 절대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럼 랜덤? 랜덤으로 패기예요. <웃음> 아니, 어 지금 양동희 공... 선수의 패기입니다. 랜덤은.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웃음> 확신하나요? 네, 그런 취조한 선수 절대 아닙니다. 네, 바로 종족을 <웃음> 바꿔버렸네. 바로 적으로. <웃음> 네. 네. 약간 그런 면도 없지 않은 <웃음> <있는> 것 같아요. 양동희 선수. 네. 게임에서는 순수한 소녀 같은. 네, 어, 게임에서는. 그리고 격투기에서는 네. 진짜 상남자스러운. 앞만 보고. 네.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주짓수 팀이 이기려면은 이제 가운데 전 프로를 지냈던 박도현 선수인가요? 박승현 선수. 박승현 선수. 네. 박승현 선수를 어쨌든 이제 러시를 쓰리컬러 러시를 가서 끝내는 게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 박승현 선수를 죽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네. 맵이 헌터 어떻게 보면 종족과 자리의 변수가 많은 맵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가장 큰 변수는 우리 팀원입니다. <웃음> 우리 팀원이 얼마만큼 잘 따라가지고 호흡을 네. 잘 맞춰주냐 이게 가장 큰 변수, 변수거든요 네. 확실히 어, 선수 출신의 박승현 선수가 격투기 팀에 있기 때문에 네. 주지수 팀에서는 그 변수를 최대한 줄이려면 우리 팀과의 호흡을 얼마나 맞췄을지 어... 그리고 오더를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 네. 여기에서 승패가 확실하게 갈릴 것 같습니다 야, 또 이제 승패에 아주 확신에 가, 확신을 갖고 있는 우리 해설위원 전태규님이셨고 준비가 다 됐나요? 네 어, 그리고 또 아까 1세트의 매치업과는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번 선수들은 여 어, 6명의 선수가 모두 이 아이덴티티가 확실해요 색깔을 다 골랐습니다 아, 아 지금 보시면은 아까는 다 무작위 색깔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김원기 선수는 자홍색, 자홍색. 어, 박승현 선수는 빨강색, 양동희 선수는 주황색, 어, 김희동 선수는 갈색, 황명세 선수는 단물록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정기 선수는 푸른 회색. 어, 색이 다양하네요. 네, 약간 이게 푸른 회색하니까 네. 그뭐 웹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은막 뭐 푸른 회색 눈에 뭐 여우 막 이런, 이런 이제 그 네. 표현이 있잖아요. 네. 약간 푸른 회색하니까 뭔가 멋있네요. 아, 푸른 회색이 제일 끌리네요. 네. 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기의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조의 첫 번째 경기가 준비가 다된것 같으니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채팅이 네어저 저거 약간 고수의 그 상징 아닌가요? 게임 시작한 그렇죠. 것까지 이제 어 지금 게임 시작하자마자 어뭐 화이팅 지금 나오고 네자 어, 지금 지연율을 조금 이제 세팅해야 을될것 같은데 네 매우 네. 높음으로 예 네, 사정이 됐고요. 네. 자 일단은 격투기 팀의 위치를 먼저 보자면요 아홉 시에 어, 양동희 선수가, 저 적으로 일단 자리를 잡았고요그 다음에 역 승현 선수 중요하죠. 네, 밑으로. 그리고 색깔을 잠깐 볼게요. 야, 다섯 시에는 또 박승현, 박승현 선수. 승현 선수 다섯 시. 네, 여 시에는 김원기 이런 선수가. 사실상 다섯 시에, 네. 옆에 지원군이 있상이잖아요 여섯 시에. 네네. 그러면은 좀 빌드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거 아닌가요? 어, 이게 그렇긴 한데, 이게 일 그냥 위치만 조금 놓고 보자면요. 이게 오히려 이주짓수 팀의, 이 위치 김희동 선수가 7시에 좀 어, 갇힌 듯한 느낌. 고립어요네 고립돼서 이쪽 입구가 잡히게 되면요 이후에는 또 힘을 못 쓰거든요. 그리고 이 12시 쪽에 있는 이 홍정기 선수가 좀 질럿이 빨리 합류를 해야 되는데 이게 12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어요. 아 이동거리가. 에 네, 러닝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에 <웃음> 네, 센터까지 나오려면. 네. 에 네, 그런 부분들이 어 그래도 초반에 이 격투기 팀을 좀 무너뜨리기에는. 약간의 에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좀 넓적이면을 봤을 때 네. 독기선들이 수 동체실을 좋아요. 네. 저저 네. 네. 마이크로 컨트롤네데 하드 스무치. 아니 아니 아신에 주지수 선수들은 <웃음> 네. 어디를 공략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저기. 이 주지수 선수였죠. 네. 그리고 이 끈기. 끈기. 네. 그거를 좀볼수 있겠네요. 기절돼도 참고 참아야죠. 엘리 당할 때까지 나가지 않는다. 그렇죠. <웃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네. 그일조 마지막 경기에서 나왔잖아요. <웃음> 저걸리 한 마리까지 물고 늘어 그렇죠. 네. 저걸리 한 마리. 그래서 얼마 마리가? 팀 보여줘야 돼요. 킬했거든요 어우, 그 마지막 3킬까지 하고. 네. 또안죽었않아요안 죽고 아마. 네, 안 죽고 네, 네. 그 경기를 끝냈던 것 같아요. 어, 그 지금 상당히 경기 수준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는 이제 저런 스포닝폴을 빨리 지는 빌드를 쓰려면 은 네. 가스를 빨리 캐서 속도업을 빨리 해줘야 돼요 네. 근데 1조에서는 그런 모습이 살짝 안 보였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그게 보여요 적, 적절한 타이밍에 가스를 네. 네. 여기도? 여기도 똑었고 네. 네. 일단은 야야야 양동이 선수 뭐 좋으네요, 양동이 네. 선수 컨트롤 좋네요 이번 경기 거의 첫 킬이죠? 네 포부를 양동이 선수가 따봤 아니 근데 이게 보니까 아까 경기랑은 아까 저랑은 좀 실력 차이가 나 보이는데요? 일단 근본이 다르잖아요 아, 근본이 다르다? 네, 양동희 선수? 네. 누가 시비 걸어? 네. 바로 맞다잉! 아 바로 맞다잉! 그렇죠. 네, 바로 싸우잖아요 자, 이게 어. 육저글링인데, 어. 육저글링인데 육저글링인데 이거 한번 빼면 치는 거예요! 어. 어. 빼면 치는 어. 거야! 어. 그렇죠! 아. 양동희 선수 나오죠? 네. 본인! 선방 금, 일단 근본이 네. 붙으면 싸워야 되니까 아. 그렇죠. 먼저 치고 네 직업병! 네직업병아요래도 <웃음> 어. 친구가 어. 하나 있었어요 방금 네프로반 아, 마리가 있어가지고 고. 네, 세컨믿고 야, 근데 이게 확실히 느껴지는 게이 격투기 팀에 그 프로 출신이 있잖아요. 박승현 선수가. 네. 확실히 이게 프로 무를 먹고 왔다 보니까 이 뇌지컬에서 일단 달라요. 확실히 아, 그렇죠. 달라요. 어, 어떤 게 네.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글링 싸움에 프로부 한 마리 껴있는 거, 아한 마리 껴있는 거. 저글링 싸움에서 이게 한 엄청 크거든요. 어, 자,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아홉 쪽에 일단 원질러 두기가 왔어요. 아, 어, 양동이 야, 선수, 야 역시 빡쳤어요. 어, 일단 저... 싸워요. 네, 이게 양동이에요. 빡거었죠 마이크로 네. 컨트롤로, 자 마이크로 컨트롤. 난전입니다. 자, 어, 그고 지금 보면은 발업 네. 됐고요. 네, 선수가 보도가 네. 확실해요. 야 일단은 센터로 와, 네. 가운데로 와. 양동이 그렇죠. 집에 있는 질럼 맞고 와. 네, 절대 무리 안 해요. 네, 네. 어, 이거 질럼 또두개 흘렸어요. 아 저거는 조금 실수죠 네 이건 타격이죠 이렇게 되면은 네, 차라리 이거. 지금 저건 이홍장기 선수가 그렇죠 이 뒤를 끊어주면서 이 테크트리 탔거든요 이 5시 박승현 선수 지금 약간 급소를 노릴 수 있었어요 방금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승현 선수가 하는 게 이제 저건 좀 전문적인 빌드인데 네. 일꾼을 뽑을 만큼만 뽑아놓고 나머지를 다 병력과 건물에 투자를 하겠다 그렇죠 일꾼을 더 늘리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제 배분을 잘 맞추는 거죠 네. 네, 프론트에 뭐물1리터에몇 어, 스푼 들어, 어 그렇죠.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이거? 지금 들어가는 오도가 떨어졌자, 잠깐 자, 그렇죠? 자 아, 어, 어. 어 자, 자, 아, 뭐야 나왔네 네. 뭐야 어요 자, 이거는 정말 좋은 공격입니다. 네, 아주 적재적소하게, 네. 네, 센터에 이. 때를 되는 목표물까지 빠르게 돌정을 하면서 아차철이 그렇죠. 들어갔어요. 아차철이 진수 시켰고요. 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지스팀도 반격을 해야죠. 그렇죠. 아홉지 양봉이 노려지 똑같아요. 어, 똑같아요. 오 어, 양봉의 어, 어. 어, 선수 성크스라는 어? 저리 하나도 어? 없어요. 드론. 드론 아 무혈입사. 양봉이 드론. 네. 자, 와, 네, 왔어요. 왔어요. 오, 드론 타면와기또 왔어요 기 왔어요 드론 비행 좋았고요 핵전투 써야죠 양동이 네 일단 양쪽 버그가 지금 둘다 위기 네아 <웃음> 어, 그런데 여기는 어영부영 어영부영 살아 안 나요 아요막안 떴어요 어요 거의 자, 거의 끝났 여기서 끝났는데... 양동이 선수가 막으면 이겨요 네오 제가 아, 왔어요 제가 어. 왔어요 자 빼고 맞죠 자, 자 김원기 선수 질러 자 드론 살리고 야, 양궁 유급. 야, 야, 야 아, 이거. 아, 이거. 네? 요 이거는. 굉장히 날렵한 이회피 기도. 네, <웃음> 완벽하게 피해 버렸습니다. 아, 드론이 많이 안 죽었네요. 생각보다. 네. 자, 아, 아, 아까 나하고. 말씀을 드린 게 있지 않습니다. 네. 격투기에서는 프로지만 네. 스타에서는. 초등학생들이다. 그래서 그렇죠. 초등학생들끼리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선빵. 선빵이죠. 네. 선빵 먼저 쳤잖아요, 세시. 아,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맞아요. 선빵 필승 네. 자 이번에는 <웃음> 7시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주짓수 팀이 막아낼 병력이 없습니다. 캐논이 없어요. 아 지금 남아 있는 거질러 다섯 마리. 네. 자, 확실히 이 격투기 팀에. 박승현 선수가 프로무를 먹고 와서 그런지 네. 어디를 때려야 되는지뭘 해야 되는지 네.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렇죠, 느껴져요 박승오더가오더가 네. 네. 네. 좋아요 승리의 주요 요인이 아닌가 지금 네. 제가 이제 감히 얘기하겠지만 네. 저는 3대1로 해도 이몽기 네. 선수를 절대로 못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박승현이 껴 있더라면 그러면?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격투기 선수 쪽이 올 끝까지 올라간다면 어 지금 당대 스타크래프트 최고의 챔피언이라고 할수 있는 임원규 선수 상대도 할만할것 같아요. 그렇죠. 아, 오일단이 개념이 좋아요. 네. 네. 자 지금 보면은 뭐더라? 이거 박승현 선수 드라군이에요. 아, 네 박승현 컨트롤 선수가 좋아요. 기승전결이 확실해요. 지금 빌드 속도가 다르네요. 네. 다른 사은질러 뭐 나오고 있는데. 드라군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네. 저글링을 저글을 먼저 죽이고 왜 드라군 카운터가 저글링이거든요. 붙어서. 네, 카운터를 못 치게 확실하게 저그를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는 나는 피지컬적인 아웃복싱을 하겠다 네, 쉬고 빠지고 네, 그리고 6시와 7시 예전부터 이 6시와 7시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견원지간이라고 네. 네, 네. 항상 이 프로토스들이 질럿끼리 서로 죽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여기 딱이 지역에서 초보전 예, 네, 흔히 t 존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티존에서 네. 열심히 싸우는 모습인데 자 이거 괜히 올라갔다가 자, 12시를 지금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드라곤 내려오는 거랑 싸먹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 이거는 거의 지금 보3대기 1부 직전입니다 네 아, 너무 올라가고 내려오죠 어, 아 되죠 네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잠깐만 거기는 지옥이야 네. 네. 거기는 아니에요 자기지옥쪽니다 거기 저리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 지옥 <웃음> <주옥> 속으로 <웃음> 들어가는 자, 겁니다 양동이 선수 다 살아났고 여기서 저리 나오면 완전히 싸먹혀요 양동이선수 그러기 상태에서 회복했네요 네아 지금 충분히 아저리 나오고요 아, 야, 왔어요. 기업으로 들어왔어요. 선끝까지또세티 네. 기동 양동희 선수. <웃음> 잘 살리네요. 네. 자, 야, 이러면은 이게 승패가 거의 정해졌네요. 네. 경력을 네. 확실히 잡아 먹었고. 네. 이제는 저 질럿과 드라군들이 우르르한 군데 몰려가면은 절대로 우막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죽어요. 이제는 수비하려면은 수비 아, 지지가 아, GG. 나옵니다. 지지가 나옵니다. 지지. 첫 번째 경기 이렇게 격투기 팀의 승리로 게임이 마무리가 되는데 네. 야, 이거 좀 확실히 잘하네요. 아, 실력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보면은 박승현 선수가 CJ 엔투스 출신이잖아요. 네. 제가 CJ 엔투스에 있을 때 코치였는데 네. 그때는 박승현 선수가 없었어요. 네. 그 지금 보면은 야, 이러려고 노선을 갈아타지 않았나. 어, 직업을 이래서 <웃음> 바꾸진 않았나. 네. 오늘 빛나요, 박승현. 그렇죠. 오늘 빛나네요. 네, 박승현 선수가 이게 진짜 스타크래프트의 어, 시대 에 있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은 이, 다르다. 네, 지금은 다르네요. 네. 지금은 깡패예요. 어찌 지금 박승현 선수 카메라 나오는데 오늘 이발까지 하고 온거 같아요. 깔끔하게. 네. 오늘만을 기다렸다는 거죠. 오늘만을 기다린 거죠. 네. 내가 선수 때못 해본 이 트로피 네. 오늘 여기서 들겠다. 그 스포트라이트 받겠다. 오늘 내가 받겠다. 네. 데 저는 이제 박승현 선수가 좀 오더 쪽으로는 다 있겠지만 네. 이번 게임의 MVP를 뽑으라면 양동희 선수가 어, 아니었 음. 처음에 이제 러시를 네. 네. 네 사실상 양쪽 저그에서 누가 중냐 싸움이었는데 네. 양동희는 버텼어요. 그렇죠. 양동이 네. 그래서 양동희 선수가 그 뛰어난 회피 기동도 보여주고 네. 어, 숨은 MVP는 박승현이겠지만 네. 게임 내에서 이 확실한 키를 잡은 건 양동희였다. 그렇죠. 네. 양동희가 네. 네. 양 팀의 저그가 저그들의 운명이 바뀌면서 <웃음> 네. 한 쪽은 네. 무너지고 한 쪽은 버티고 예, 네. 네. 네. 그러면서 좀 경기가 많이 좀 갈린 것 같고요. 아, 이거 멋있는 또, <웃음> 운명이 바뀐 적이. 예, 아, 그렇죠. 아... 하지만 또 이제 빠른 무한이라는 맵. 이 형님은 얘기가, 얘기가 달라지죠. 예, 네, 이게 다릅니다. 왜냐면은 빠른 무한은 일반적인 헌터랑은 완전히 다 결이 다른 맵이에요. 결이 달라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저그가 뭐 일반적으로 조금은 안 좋다는 평가는 있는데. 네. 그래도 양 팀의 종족 밸런스가 완전히 똑같거든요. 아, 푸푸저, 푸푸저. 푸푸저, 푸푸저 똑같고. 그리고 이 맵에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은. 네. 어 흔히 말하는 십자 위치. 열, 맵에서 12시, 3시, 6시, 9시. 네. 이 십자 위치에 있는 어 플레이어 팀이 유리하거든요. 아. 왜냐면은 센터로 더 가까워요. 가까워요. 아. 대각선으로 아. 나오는 것보다 가로세로가 가깝기 때문에 네. 이 십자가 위치에 많이 걸리는 게 중요해요. 십자 규치에몇 네. 명이 걸리느냐 그렇죠. 그런데 이맥 같은 경우는 열두 시와 여섯 시가 없는 6인용 전장이기 때문에 세 시와 아홉 시 만약에 같은 팀이 나온다. 야 그러면 끝인데요. 네, 주짓수 팀이 세시 아홉 시 차지한다. 네. 이러면 벌써 이 승기의 이 추가 기우는 거죠. 아 주짓수 팀한명 이제 황명세 선수가 네. 세계 대회를 포기하고 왔는데 네. 이번 경기 이겨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준비 됐나요? 어 준비된 것 같네요 아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경기 격투기 팀과 주지수 팀의 두 번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응원 한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주지수 파이팅자 격투기 팀도 하나 둘셋네자 <웃음> <웃음> 어떻게 가져갔네요아한 명씩 완전히 똑같은데요 이야, 이 형이에요 아, 네. 이거는 어,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적의 위치가 네. 일단 십자가 십자 위치를 차지했다. 아, 그러면 사실상 네. 프로토스가 네. 십자 위치를 차지했으면은 가운데 와서 포토로시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 가운데 지역을 먼저 포톤 캐논으로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뭐 질럿 위주로 아, 질럿 위주. 아, 왜냐하면은 이 여섯 명의 선수들이 평범한 네.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땀내 나는 승부를 네. 매일 같이 해오는 선수들. 그 다음 이 순간에도 이 저글링과 질러서의 땀내나는 승부 땀과 섞여있죠 항상 네. 이제. 제일 이제 화나는 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땀만 흘리고 결과가 없을 때아 그쵸 네, 그거를 오늘 보여주려면 이제 제가 봤을 때좀 뒤로 가면 갈수록 안 좋을 것 같아요 주짓수 팀은 야, 만약에 이 경기 MMA팀, 그러니까 격투기 팀이 승리하게 되면 바로 격투기 팀은 8 0가트제 특자전을 붙게 되겠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뭘 느꼈냐면은 격투기 팀이 체급이 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아 이제 박승현 선수의 그러니까 혼자만의 능력 말고 어떻게 보면은 오더, 오더 그렇죠. 그 명장 아래 약조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박승현 선수 너무나 큰 명장이에요. 박승현 선수인가요? 지금, 지금 박승현 선수가 이번 게 빨간색 한시에 네, 자리 를 잡았고요. 박승현 선수. 이거는 감히.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네. MMA 팀이 만약에 2경기, 3경기 무너진다 네. 바로 박승현 탄 아, 그렇죠 박, 네. 이거는 맞아요 근데 그게 있네요 확실히 스타크래프트에서 박승현 선수가 지금 홀로 APM 500을 치고 있어요 500이요? 네 500을 400. 치다가 잠깐 내려왔습니다 예 야, 어, 김희동 선수도 꽤 나가는 데요 지금 네 김희동 선수도 지금 3시에서 네. APM 400 이상을 쳐주고 있고요 게임 내에서 저런 APM을 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박승현 선수는 좀 실전 압축 근육.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이 확실한 있어도... 근육. 네. 아 확실한 근육. 네, 그리고, 이제, 아까 APM이 이제 300이 넘어간다. 저그가 네. 저건 쓸데없는 잔, 쓸데없는 물 근육. 물 근육. <웃음>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육. 네, 풍성 근육. 근육. 그렇죠. 그 차이죠. 네. 그다 뭐, 양 팀의 토스들은 일단은 3 게이트가 정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 게이트에서 뭐 질럿 열심히 찍어주면서 포통캐논을 네, 준비해주는 모습이고. 근 네, 저는 이제 보면은, 저희들은 어? 초반 만 봐도 아는데 네. 주지수 팀도 연습을 진짜 많이 해왔어요. 맞아요. 느껴져요. 빌드는 네. 느껴져요. 그게.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썬크을한개 지어주거든요. 원래 양동희 선수가 지어야 되는데 톱크니 없어요. 잠깐 어, 여기서 적은이안 나오면 어? 큰일 나요. 아니 양동희 선수는 어? 그냥 무조건 택기예요자적은이두 어? 개. 뭐 방어 타워 그런 거 없든가. 자한번 오면 싸워. 네? 이게 오늘 와와 좋아요, 좋아요. 양동이. 펀빵을 쳐서. 그러니까 아까도 양동이 선수가 네. 이런 식으로 막았어요. 드론으로. 맞아요. 이걸 뭉쳐 가지고. 네. 인힘 없이 인범으로 싸우라고. 그런 거를 정말 잘하고 있는 게양동이어수비를 아, 좋아요.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양동이 선수의 이 본진 지역이 또그아 굉장히 전투의 장이 됐어요. 그렇죠. 네, 모든 유닛이 다 몰려오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어요. 양동희 선수. 네. 양동희 선수가 매를 벌어요. 항상. 네. <웃음> 항상 때리러 와요. 네. 근데 때리고 싶은 자리 항상 양동희가 <웃음>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웃음> 아까도 9시. 네. 지금도 9시. 네. 요 네? 십자 자리니까. 네. 네. 십자 자리니까. 네. 먼저 가까우니까. 공격을 해야 한다. 근데 네. 먼저 때리는 거 좋긴 좋은데 만약에 어 이거는 대신 오. 자 박승현. 야, 오. 박승현. 네. 오더한 오덜 거 같습니다. 쟤네가 캐논 받고 네. 버티니까 우리는 센터를 잡고 네. 캐논으로 막자. 자, 게조에서 그, 나왔잖아요. 캐논으로 네. 막히면 어떻게 돼? 삼칼라 럿이 가는 거예요. 맞아요.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질럿이 많거든요. 황명세 선수가. 이 질럿으로 뭔가 해줘야 됩니다. 3시를 흐르면은, 퀼렙 네. 막히고. 어, 어, 자, 자, 자 질럿 숫자가 거의 똑같은데, 네. 지금 파란색 윤지 더 와야 돼요. 자, 6대7. 왼쪽 위에, 야, 끊어주고 야, 있는 거는. 곳에... 호흡에서 밀려요. 네. 전략에서도 밀리고, 호흡에서도 있네요. 밀리고, 스워크 네. 다 밀립니다. 아, 이렇게 되면, 지금, 그, 파란색 저은 지금 적을 일이 없거든요, 센터에?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은, 그냥 이제, 그, 격투기 팀은 그냥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네, 기본적인 체력 중요시하고, 네. 어, 뭐, 쓸데없는, 뭐, 기술, 스킬들을 먼저 배우기보다는 정말 기본에 충실한. 잘 먹고 네. 기초 체력 잘 키우고 잽잘 치고 아 잽잘 치고 원투 잘 치고, 잘 치고, 잘 치고, 원두 잘 치고 네. 기본에 너무 잘 충실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정말 잘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선크는 6개나 지으려고 했어요? 너무 네. 뒤를 봤어요 네네네. 너무 미래를 봤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거링이 하나도 없는 네, 그런 결과를 만들었고 결국 또 센터 뺏겼습니다 어 센터를 네. 격추기 팀이 어, 지금 근데 제가 잘 모르는 저의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빨간 팀이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네. 이제 반대로 쳐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시잖아요 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빨간색 팀은 네. 지금 코너에 몰아놓고두뚜겨 네. 패고 있고 아, 파란색 그, 팀은 그렇죠. 가드만 올리고 인간 샌드백이에요 퍼트를 안 뻗고 그냥 계속 막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 아, 때릴 인릿이 없잖아요 질로 네. 저글링으로 때려야 되는데 성큰 콜론이 포토패덩만 있잖아요 그냥 막기만 하는 거예요 샌드백이에요, 샌드백 샌드백 당연히 그러니까 때리는 입장이 기분 좋을 수밖에 없어뭐세식은고입이 됐는데요. 그렇죠. 지금 그래도 네. 포토캐논을 많이 치워놨기 때문에 뭐 당장 어디가 위험하다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닌데요. 아니에요. 확실히 아니에요. 네. 수비는 잘하고 있지만 아무리 수비가 견고해도 새칼라 가면 가 뚫릴 수밖에 없어요. 새칼라 가면 뚫릴 수밖에 네. 없다. 자, 그래도 약간 저... 어쨌든 빨간색의 격투기 팀도 공격을 가긴 가야 되거든요. 이러면 오히려, 이시를 가는 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네. 와, 와 캐논이 맞네요 네, 캐논 판단 너무 좋고요. 좋아요. 지금은, 올, 가드 올려야 될 때는 맞아요. 네. 확실하게. 자, 그리고, 지금 11시가 누구죠? 지금 11시가 아마, 자, 황명세 선수. 네. 야, 황명세 선수가, 지금 그 해외에 주짓수 대회도 포기하고 스타파이널4에 나가려고 대회 포기하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네. 지금 아무것도 안한것 같지만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움직임? 네, 밀고 당기기를 되게 아. 잘해주는 게 너네 공격과 그럼 나도 간다? 그래서 지금 못 움직이게 황명세 선수가 이번 게임의 키포인트예요. 그렇죠. 한발나음면 똑같이 한발 나오고, 네. 네. 들어가면한발 들어가고. 어. 아. 지금 황명세 선수가 이 줄넘 움직임으로 모두를 다 붙잡고 있는데 그렇죠. 이러다가 황명수가 죽을 또, 네. 네. 이러다 이, 이거 이러다가 이금안 칼라. 네. 이 공격 한번 보이 지금 네.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네. 나이지는 수비를 하니까 우기 네. 선수가 찬 거예요. 아, 저기는 가도 올리고 있으니까 때리지 말고 성이세아이 어! 성명세 7호 가자. 이츠 펀치 치러 황명세를 치자. 이게 아주 좋은 판단이에요. 지금. 그렇죠. 어, 그래도 수비가 나. 좋아요. 와, 이무 아, 에, 수비가 기가 막힙니다. 이보이자마자 바로 이에눈을 깔고 네. 준비를 정말 많이 했다고 느껴지는 게 보네요. 네. 와 이래서 대회 해외 대회를 포기하고 나왔구나. 네. 의지가 보여 게임에서. <웃음> 맞습니다. 자이 이 사이에 지금 주치수 팀은 입구쪽에 대한 수비를 다 해놓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팀의 일곱 집이 저한테 쳐들갈 어 수밖에 없는데. 야 이거 많아요. 이거, 네. 오늘 한 번만 막아내면 기회 있어요. 한 번만 막아내면? 네. 여기서 한 번만. 자, 달리나요? 어, 자, 달리나요? 막아내면 기회 생겨요. 막아내면 기회 생깁니다. 달리는 것 같은데요, 그냥? 자, 막으면 오, 기회 오, 생기고요. 어, 이거! 성적이 지금 되게 많아요. 네, 홍정기 수비력 아니, 너무 막으시나요? 좋아요. 마우스, 스피드 왔거든요. 스피드 막아줘요. 스피드 너무 좋아졌어요. 자, 네. 스드까지 자, 이렇게 되면은, 이때 황, 황명세 선수가 그냥 9시로 쳐들어간다던가. 그래,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 왜 3칼라가 막힐 때 있는데, 무리 안 하고, 네. 다음 때릴 거를 준비하고 <웃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잽이었다면, 네. 큰 스트레이트 한 방, 네. 큰 어퍼커드 한 방, 거의 덴프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격투기 전조시키 일단은 확실하게, 할라가 있어요. 네. 어, 처음에 제... 때리다가 잽으로 네. 간 보고 어 얘가 좀 버티네. 자 그러면 다음 와. 단계로 넘어가자 빌드가 올라가고 있어요 아, 지금. 네. 야, 그래도 야, 테크트리 판명세가... 황명수가 제일 빨라요 지금. 네. 제일 빠르고 자 이쪽도 테크트리 체크했는데 아, 이제 올라가고 있다. 예 눈으로 확인했으니요 이러면 두 종목을 실수가 네. 아니라 네. 스타로 바꿔야 돼요. 아, 그렇죠. 이거는 정말 스타의 진심인 사람들만 할수 있는 네. 테크트리와 움직이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은 황경세 선수가 그전, 그전. 예, 닉네임을 인피황으로 바꾸고 인피황으로 네. 잉피, 어. 활동을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이제 양쪽, 이게 보면은 계속해서 계속 황경세 선수 나가는 척. 나가는, 나가는 척. 안 나가고. 이러니까 지금 박승현 선수도 이 병력이 원래 일곱시로 같이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황경세 선수가 여기서 만약에 네. 버티면서 드랍으로 일꾼을 몰살시킨다. 네. 그런 게 나온다. 만약에 뼈를 때렸다. 네. 그러면은 그때부터. 역전의 시작. 맞습니다. 한 번만 버티면. 네. 그래서 이제 색깔이 확실해졌어요. 일곱 번 버티고. 네. 여기서 아까부터 계속 키 포인트와 황명철라 그랬잖아요. 네. 일곱 당기기를 잘해주고 그 다음에 이 일꾼 드랍. 그렇죠. 이게 성공해야 돼. 이게 맞습니다. 오 이게 만약에 로투스진영이 정확하게 들어간다. 네. 바로 그로기에요 맞습니다. 히나 빨무같이. 오! 렇죠 있는 상황에서. 오. 어차피 김이동 선수가 뭐 가장 먼저. 야, 근데 일꾼, 일꾼이 중요한데, 일꾼 자, 일데 일군 일군이 중요한데 일꾼자 일군 다 뺐어요. 누겐 남기고. 아니, 요 네. 좋아요. 잘 막았어요. 너무 빨리 내린 네.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아, 더 중요합니다. 어. 그렇죠. 어. 어. 이게 빨무 황명세 템플러. 네, 다크로 아, 하나 나왔고요. 황명세 들어, 들어, 들어, 싸이싸. 야, 이거를. 네. 야, 황명세 <웃음> 한건 했어요. 그렇죠. 아, 황명세 아, 선수 아, 정말 이거는. 네. 힘이 버티는 데 있어서 네. 1등 공식. 그렇죠. 신드팔무에서는 물량 중요한데, 자원 중요한데. 네. 자, 이런 장면이 나오면 은 네. 가장 똥줄 타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죠? 이몽규. 이몽규? 네. 네. 이몽규도 여기까지 생각 안 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맞죠. 만약에 천하 이몽규라도 네. 빨무스 이런 거한번 당하잖아요. 메탈 나가죠.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 격투기라서 저도 잘 몰라서 그랬는데 이쪽은 네. 럭키펀치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냥 휘두르는건데그 제대로 맞아가지죠 어, 그런 게나오죠거데자 네. 그렇지만 이렇게 나와서 히트라들이 그냥 죽어줄 필요는 없어요 홍정기자 죽어준다 뭔가를 네. 준비하고 있다는 거로 보이는데 어, 자 이거예요 어그로끈 거죠 저게 어어어어어로자어어 와! 와! 그래도 많이 살리긴 했는데 많이 네. 죽었어요 와, 많어 죽었는데요. 황명세 선수도 자 여기도 여기도 1 9킬 했어요 방금. 이야. 어, 없어 얼마 없어요 얼마 없어요. 네 얼마 없어요. 킬이. 그룹이 너무 하네요. 네, 황명세 선수가 네. 한번 보여주니까 좀 역시 그또프로필시이 네. 네. 박승민 선수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어 병력이 이제 아까랑은 다르게 좀 많이 쌓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일꾼 빨리빨리 죽이고 나서. 네. 일군 생산에 치중할 때 힘으로 밀어버리겠다. 네. 맞습니다. 어, 근데 네. 이번 턴은 좀 위험하죠? 요요. 많이 위험해. 이번 턴은 많이 위험해. 자, 왜냐면 이제는 드라곤들이 많기 때문에 드라곤과 히드가 많기 때문에 선큼으로는 소비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자, 여기 다시 한 번. 한번 더. 사이언스펀. 어. 어. 아, 피해줬고요 자, 지금 사이언스펀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네. 네. 네. 확실한 결정타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게 결정타예요. 이게. 네. 군이서 만약에 결정 막으면 되는 거고 네. 잼 말고 언제? 이제 네, 어, 네. 이제는 어 확실한 스레이크가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근데 밀리다자 어. 밀려요. 밀리는 거 같은데요. 네 이러면 이제 도망가야죠. 네 드론들은 도망가고. 아니 지금 체급 차이가 좀 나는 거 같아요. 네. 네. 자 이게 뚫고 있는데. 아 뚫는 분이 많아요. 야. 야, 진짜 네. 다 달려오면 뚫을 수 있는데 지금서 다 달려오질 못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맞았어요. 짤렸어요. 네. 네, 광대 나갔어요. 이러면서 템 드랍까지. 그렇죠. 이게 드랍까지는 좋은데, 네. 잽 어찌됐어 뒤에 있나요? 이제. 절정타을 아 내려야 되는데. 아, 잽이에요 프로브만 자른다? 아, 프로브 다시 뽑으면 되죠. 당연히, 잽 많이 때리면, 많이 맞으면, 잽에 많이 맞으면 당연히 쓰러지겠죠. 네. 근데 내가 잽열번 때릴 때, 네. 에? 확실한 큰어포컷한 방에 지금 들어갔어요. 넷풋, 라이트 어포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6일로. 일곱 뒤진영으로. 자, 여기서 어. 아, 뭐가 질럿 이내렸어야 됐는데 네. 내성이 생겼죠. 내성이. 네. 맞다 보니까 방금 질럿만 내렸으니까 다, 다 죽는 거였거든요.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때리다 보니까 어, 이제 너 자꾸 저기로만 나 때리네. 네. 그럼 이제 막는 법을 깨달은 거죠. 컨비네이션에 변화를 줘야 됐는데 그렇죠. 잼만 때리고 끝이 나고잽 때리고 딜 날리고 해야 되는데. 자, 자, 자. 이러면 이제 또 3대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어 격투기 팀이 거의 승기를 어? 다 잡았다고 봐도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스폰 견제를 좀잘 막아주면서 뭐잘 막았어요 이정도면나쁘지 않아요 양호해요 지금. 네잘막고 역으로 한두 번만 제대로 성공 시킨다면 아러세요 아, 뭔가요. 야 확실히 팀플이 보이는 게 네? 양동희 선수가 지금 괴롭힘, 괴롭힘을 자꾸 받으니까 백업까지 와주고. 아 양동희 선수 언제쯤 깨었나요 격투기 팀이 보면은 네. 이런 호흡적인 부분도 호흡적인 부분인데. 팀워크도 너무 좋고 게임 내에서 네. 뭘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같아요 그렇죠. 역할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알아요. 네. 어, 수 어, 자연스럽고. 자 그래야 돼도 그래서 저는 이 인피 황 선수에게 네. 네. 약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구수 보시면 알겠지만 어, 왜 저러죠, 홀로 피해를 단한 번도 안 봤어요. 홀로. 아니, 인구수가 왜 저러죠? 네, 거의 이제 0 0다 채워놨고. 채례 하나가 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네 어, 여기 해피 <웃음> 네. <회피> 기동. <웃음> 네. 네. 여기까지 왔고. 현재 한 번만 특히나 어 지금 어쨌든 양동희 선수도 뭐 피해를 한번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 병력이 나오는 단계고요. 양동희 선수가 지금 그런 게 많이 없는 상황이고. 네네. 김피와 환농 선수는 이것만 잘하면 돼요. 일단 뚫었어요. 일단 뚫었어요. 뛰어서 양동희 선수 아 근데 네, 아아아 네, 놓쳤어요. 본인이 놓쳤어요. 아 컷을 같이 왔었어야 되는데. 양동희 선수가 지금 바쁜 게 뭐냐면은 이개도 네. 해야 되고. <웃음> 어 아, 맞아요 할게 너무 많아요. 네. 너무 아쉬워요 지금. 저거 하나만 들어갔으면은 확실한 건 돈은 많아요. 돈 3천 원 있습니다. <목소리> 네. 아, 그렇지만 네. 빨무에서는 뭐 누구나 다0 3천 원 가질 수 있고. 네. 자 살아납니다. 자 공정기 저후의 꿈 다시 시작하는 거죠. 네. 새 시작하는 거죠. 피기동 원툴 무한이니까. 네. 네. 무한으로 즐기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세시에 있는 이 김희동 선수는. 사실 위쪽으로 올라가면 포토캡 하나도 없어요. 아 바로 가면. 돼. 네, 그러니까 바로 머리에 떨굴 수 있거든요. 약간 그런 약점들을 한번 노려줄 필요가 있는데, 자, 저 삼십팔 개, 삼십팔 킬이요, 킬이요, 황명세 근데 황병세 형, 뭐 이런 데서 이건 과, 김이동까지, 이건 김이동이다? 자 김이동 여기서 어 넥서스 점사 가능하죠? 어, 이거 커요. 자 물리까지. 야, 정말... 이게 뭐야? 자, 넥점사, 넥점사. 이게 넥점사. 넥근이 네, 역... 뚝배기를 날린다고 하거든요. 여전에 발동이 될 수가 이제. 네, 가능하죠. 뚝배기, 뚝배기. 자, 뚝배기. 뚝배기 날아 나갑니다. <웃음> 또 이러고 황명세가 뚫고 나온다. 와, 일 나가거든요. 저 이러면 몰라요. 자, 박승현의 뒤에 있고 이제 캐논이 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네. 경력이 많이 없어요, 이제. 뭐, 상황이 뭐,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됐죠? 황명 자, 황명세가 201. 아, 201. 야, 3대 2인데 이 정도로 버티고 이 정도로 해 준다. 네. 오! 어. 이거못 어, 맞고 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넥서스. 아고아카 네. 아니, 넥서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병력 자체가 이제 얼마 없어서. 야, 이거 잠시만요. 이러면은 네. 이게 진짜로 역전의 가능성이 보이는데. 아니, 게. 이미 역전이 거의 나온 수준이죠, 지금. 황명세가 네. 지금 한 번의 피도 해 없이 모든 견제 다 성공하면서 네. 힘으로까지 뚫고 있다. 그 넥서스 두개잘 들어가고 있다. 네. 야 이거 황명세가 멱살 잡고 지금 정지 뜨고저 그 지금 저 하드 캐리 하고 있거든요, 황명세. 인구수가 압도적이에요. 네, 그리고 김희동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이 타이밍부터는 견제보다도 악한 실어가지고 네. 한 번에 그냥 넥서스 날리는 전략 뚝배기 날리는 거죠? 네, 뚝배기 날리는 게더 좋아요 지금 이거 정리하고 넥서스 지으려고 지금 자리, 자리가 없어서 지금 자원 수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 이죠 애를... 네, 네, 네, 없습니다. 김원기 선수 자원이 멈췄어요 멈췄죠? 네, 여기서 계속 와또한번 들어왔어요 황명세 야, 황영세, 황영세 선수 네. 네, 콤보가 장난 아닌데요? 김희동 선수도 지금 가장 와. 중요한 걸 해준 게 넥서스테러 재밌있어요 네. 이제 좀 정말 가, 지금에서 저 넥서스테러는 의미가 네, 커요 공정기 이기 럭컥 타고 있나요? 럭컥 타는 아니었고요 네 잠깐 정차를 한번 보고 라고 예. 할뻔 네. 네. 라고 할 코를 네. 네. 근데 지금 격투기 팀은 여기를 네. 절대 뚫리면 안 돼요. <웃음> 나오면 큰일 네. 나요 절대 뚫리는 순간 게임이 끝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네. 지사적으로 네.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헌멘에서 지금 벽침을 갖고 뚫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네네 네, 아직은 뚫을 때가 아닌 것 같고요. 어? 잠깐, 병력이 빠졌는데요, 지금 뒤로. 자, 이렇게 되면은, 황명세가 정면에서 이제 어. 네, 어그로 거로 있고, 김희동이 이런 드랍을 통해서, 야, 큰거 온다. 넥서스를 만약에 한번더부신다 네. 네. 네. 그러면은, 뒤집혀야 할 게임. 큰거 온다, 큰거 온다. 그러면서, 황명세 기가 막힙니다. 동선 보세요. 아니, 무슨 드립트를 네, 동선. 야. 야. 그리고 황명세 선수가 대박인 게 뭐냐면은, 단순 커세어 만 커트만 가면 터지니까 커세어로 맷집 역할 네예 네, 저런 것도 사실 쉽지 않은 판단인데 그렇죠 저런 거를 할줄 아는 것 자체가 네. 야스타에 대한 정말 지식이 높구나 근데 이제 네. 체급차이가안나보여요 맞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경기를 거의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요 이 타이밍 되면은 아까 3천 원 남았잖아요 네. 원래 몇천 원씩 남아야 되는데 안 남아. 집중력이 그만큼 좋아요. 돈이 200원 심지어 홍정기 선수 인구수 13 살아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살아났습니다. 그럼한 네. 무대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죽는게 도와주는게 아닌가 네. 네.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웃음> 지금 이 정도면은 네, 죽어있는게 도와주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웃음>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게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모스서지 아련에서 준려하고 있는데 몇 관에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 전화고 네. 계시는데 네. <웃음> 그렇죠 <웃음> 재밌네요 네. 자, 갑니다. 자, 이거는 커세어가 먼저 맞아주거든요? 야, 큰 거, 아, 이거, 거, 자, 힘들어요. 자, 힘들어요. 자, 힘들어 큰 거, 어큰 거. 자, 거. 자 거. 위에, 위에, 어? 위에. 어어어, 어? 내렸어요. 흑백이. 어, 엑소스가 네, 아까만... 이거거든요. 이게 어, 아니라. 뭐야, 핵크잖아요, 저거. 네, 맥주. 맥주. 맥주. 맥주. 자, 여긴데. 아, 위에가 아, 중간 흑스입니다 위에가. 아칸이 몇 개에요? 아칸이 몇 개에요, 지금? 자. 약간의 렉기 언제 풀릴지 몰라요. 집중해야 됩니다. 자. 중해야 돼요. 자, 이것 또한 스타예요. 네. 렉스오 네, 일부다. 이 네, 네, 경기 일부입니다. 25년 전에 네. 레더오 이속도였어요. 아, 네. 원래가 <웃음> 이속도예요. 지금 네. 20년 전레더오 레드속도입니다. 와. LDSL. 네. 그리고 방금 은근슬쩍이 김희정 선수가 프로브 점사를 했어요. 네, 오른쪽에 모여있던 프로브가 네. 갖고 한 10여 킬 정도. 지금 보면 프로브가 얼마 없죠? 사실상 렉서스가 두 개기 때문에 두개는아 네. 네. 근데 너무 역도. 아쉬운 게. 저 셔틀 진행 방향이 1시가 네. 아니었더라구요. 네. 아, 너무 정직했다. 아, 너무 아쉬웠어요. 네. 사실 아래쪽으로 내려갔으면은, 네. 자, 이러면서 또 양동작 전 와, 이번에좀실패했고요 네. 차라리 5시를 확실히 죽여놓고 네. 확실한 2대2로 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황명세 선수가 지금 약간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아, 네. 계속해서 여기를 뚫고 있는데 못 뚫고 있잖아요. 너무 소모가 심한데요. 지금. 사실 이렇게 되면은 황명세 선수도 아, 궁전이 살아나고 있어요. 황정세 선수도, 아, 황정세 선수도 여기서 로보틱스 한 3개 되게 지어가지고, 오! 아, 어? 있어요. 그, 쥐집 팀에, 쥐집이 높다니까요 황정세. 그렇죠. 야 로보틱스 3개를 말했는데 3개가 있네요. 네, 완벽합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자, 그러면 지금 박승현 선수 그래도 뚝안 날아갔거든요? 이쪽 날아가면 게임 거의 힘들어져요. 놀러고 아, 있는데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팀의 좀, 어, 기둥을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양동희 선수도 살아나야 돼요. 스커지가 지금 배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결국에는 <웃음> 지금 되게 휴지스팀에서 계속 유효타는 때리고 있어요. 네. 네. 유효타는 계속 때리고 있는데 만약에 양동희 선수가 살아난다. 그렇죠. 결국에는 3대 2거든요 맞아요. 네. 이거 물량 차 극복이 안 돼요. 네. 차라리 아까 다섯시를 갖다 네. 다섯시를 네. 그렇죠. 갔다 아쉬웠던 거. 약간 이쪽 동선을 이용해서 왼쪽에서 네. 때리는. 그쵸. 예, 네, 그런 동선이었다면 어땠을까 싶습이한번 바뀔 수 있는데, 숙백이를 네. 네. 네. 한번 깨면은 진짜 게임이 거기서 역전이에요. 그렇죠. 왔어요. 자, 정면 뚫으면서 황명세. 어, 어. 야, 이건 오오. 좋아요. 이건 좋아요. 루트 좋아요. 야! 야! 황명세 루트 완전 좋아 <웃음> 아, 양동희 선수는 또 화가 날것 같은데요? 어, 잠깐만요. 지금 이거 가디언 뽑을 때가 아니라. 네. 이거 빨리 일 시키고 두런 뽑아야죠. 양동희 선수 이 정도면은요. 마우스 죽어 던지고. 그래 네. 한대 때리고 와도합 법이에요. 한 법이죠. 네. <웃음> 이 정도면 합 법이죠. 2 차전 들어가도 됩니다. 네. 저 정도면은 네. 화 정말 많이 나요. 아 죽은 두루이몇 개가 되는 거예요? <웃음> 밥먹은 죽은... 밥 숫자보다 많은 거예요. 네. 어 그리고 이 친구. 어어? 은근슬쩍 여기서 지금 가만히. 숨만 어, 쉬고 있거든요. 없는 척, 네. 같은 패의 쵸. 아, 네,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 뚫어주는 움직임인데, 아니 확실히 정면은 안 뚫릴 거예요. 지형 자체가 너무 좁기 때문에 뚫기는 그렇죠. 힘들고, 그러니까 네. 여기서 확실한 거는 키 포인트는 타워실을 두기고. 확실한 2대1을 만드는 거 같은데 시 되게 쉬워 보이는데 왜견제를안 할까요? 그러니까 두껍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캐논을 보고 포기를 네. 했다든지 그렇죠. 그래도 가야 됩니다. 네, 아, 네. 김희동 선수도 지금 한번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습이 데 김희동 선수가 다섯시를 어떻게 죽이느냐. 이게 되게 좀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고. 오. 점4퍼트 되나요? 서트안 되면 안 되면 안 되죠. 아, 아 2점4 아 유효어로? 네. 자이 와중에 그 김성 선수가 아, 이런게 아까 필요했었어요 그죠. 양동이 말고 양동 작전 네. 네 양동 작전 지금도 안 늦었어요 네. 이러면 이제 한 명을 거의 아웃 시킨 거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빨리 엘리를 시켜야 돼안 되면 네. 또 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웃음> 지금 본이 남아 있나요? 김원기 선수? 돈이? 어 없어! 어 돈이 없어요 잠깐만 잠시만, 이러면 이게 다가잠깐 동선 또와황명석 동선이 진짜 미쳤습니다 오늘 아직 11시에서 1시로 간건가요? 네 그걸... 동선은 너무 좋아 동선이 좋아요. 아 근데 아니, 좀, 약간 내 네, 좀... 아... 렉? 렉! 렉! 렉! 스 렉! 떠! <웃음> 떠! <웃음> 몇 킬이죠? 최소 30 <웃음> 거의 다 죽었어요 네 최소 30 거의 다 죽었어요 아 지금 보투기팀 네. 이번 팀 너무 이번 판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만 요, 여기서 양동이가 보여줘요. 양동이가 네. 여기서 가디언만 준비되면요. 지금 공중에 대한 내성 이 없거든요. 어 그러네요. 네, 공중에 대한 내성이 별로 없어요. 지금 공중에 대한 내성 양동이가 아닌가?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네. 어 리버 너무 많이 뽑아봤네요 이거? 저거는 어, 저거는 중간에 뚫겠다는 생각 아닌가요? 네. 아, 아니면 그냥 아, 폭탄 드랍으로 그냥 이런 데 떨고 가지고 한 번에 네 끝장 내겠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자 지금 정면을 막아 놓고 확실하게 컨셉을 잡은게 캐리어로 뭔가를 해보겠다. 지금 그렇게 잡았거든요, 박승현 선수가. 네. 오히려 저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캐리어가 모일 때 동안 팀원들이 못 버틸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 5시 툭백이 날아가고요. 자, 그럼 김원기 선수 지금 넥서스 못 짓죠? 자, 일단은 돈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 모았는데 240원 있거든요. 네. 네. 뭐 끝난 거죠. 그렇죠. 네, 잘린 거죠. 네. 재밌는 게 지금 김희동 선수도 사실 정면으로 가면 되게 위험할 거예요. 지금 모든 거를 다 드랍에 찍착하고 있기 때문에 오, 네, 비어 있어 비어 있어요. 하 정면을 지금 기습적으로 에라 모르겠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 오. 들어가도 돼요, 사실. 그렇죠. 여기서 옆구리에서 아, 근데 좀 아, 너무, 너무 시... 티를 냈어요, 방금. 시간을 준것 같은데, 이거는. 네, 아 어, 히드라로 다시 체제전환. 어, 이번에 박승현이. 야 맞구만, 박승현. 진짜. 어, 스톱, 어, 스톱 어. 잘못 썼어, 잘못 썼어. 어, 이거 잘 와.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 어. 자, 그래도. 아, 어, 아, 어, 많이 남았는데요. 네네, 뭐, 한 절반 정도의 절반 성과. 정도. 예 아, 이게 이러면은 2대2 상황에서 이런 프로브 타격은 너무 지금 아프고요. 네. 마, 그리고, 캐리어 만약에. 페리어가쌓이는 이런 방법도 있죠 아비터가 있잖아요 영혼이 얼리는 거죠 어왜드들 살아났습니다 홍정희 자피기동에홍정기 자, 자, 홍정기 살아났어요 어어어어랑 오, 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잠어만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 어 자 화력 발휘할 수 있죠 이제부터는 야 근데 이거 리버가 와도 확실히 네. 팀의 치중우 MMA 팀의 었보우 확실히 팀네 확실히 떼요 그래도 네. 이 정도면 언제든지 공허한 선수 아닌가요? 자 귀탈이 다 날라갔는데 네 일단 귀탈은 다 날려줬고 그리고 리버를 소모했고 지금 한명실 선수가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 소모 네 계속해서 소모해주면서 아 그래도 박승현의 캐리어 야 이거 모르겠네요 캐리어 모르겠네요 캐리어가 네. 모이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네. 장어타워를 하나씩 부시면서 네. 캐리어 넥서스 점사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게 되게.. 왜냐면은 데이터를 조금이 지워지기 때문에 캐리어가 한번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캐리어를 때릴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본인의 이, 이 심시 때문에 네풀 마운트 타고 이제 형님 때리는 거죠 그렇죠 자, 자 막아요. 그래도 끊임없이 야 어,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막아졌어요 아, 이거는 너무 큰데요, 타격이 뭐. 네. 한 마리도 못 죽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양동희 선수도 만약에 저기서 이제 가디언 나오고 뭐 이런 고급이 나오기 시작하면. 네. 이웃주민이기 때문에. 네. 위험해질 수가 있요 아, 조금 답답하죠. 네. 지금. 지금. 그리고 사실 해처리가 펼쳐지는 바람에 여기 스타게이트 더 짓고. 자리가 없어요. 네. 한 여섯 개 짓고 지금 여기서 뭐 해야 되는데. 네, 자리가 없어요. 네. 지금 조그만 로보틱스밖에 못 지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캐논밖에 못 지어요. 캐건도 많이 못 지어요, 심지어. 어, 자, 이거는. 넓은 곳으로 한번 가겠다. 네, 넓은 지역에 꿈을 콜롬버스 같은 네. 그런 느낌으로. 네. 자 신대로 개척했죠. 지금 그대로 지킨 것 같아요. 네. 아, 네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은 캐리어가 쌓여 있는 게 상당히 부담일 거야, 부담이죠. 아, 저 네. 맵에 네. 패러 나와. 거예요. 부담이죠. 지금 첫매 캐리어였나요? 곳곳에는 뭐일론으로 이제 시약보 해주고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아돈 노동자들은 많은데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친구들이 다 시, 시, 실직자가 됐습니다. 이번에 미네랄 하나씩 들고. <웃음> 네. 올, 자, 이제 캐리어. 시작했어요. 자, 바로 시작했어요. 네. 네. 캐리어 컨트롤. 이러면은 이제 중요 건물들 을 얼리기? 아직도 있거든요. 네. 아직도? 이게 얼리기 한 번이면은 다 막아낼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세터가 별게 없죠? 지금 뭐 뽑자마자 바로 나온 것 같은데요. 어, 네, 세터가뭐두 네. 개, 세개 밖에. 섹팅 강정인데요, 지금 캐리어가. 딱두 개. 한번더 견제가 왔는데. 야, 야, 가디언! 가디언. 가디언. 야, 야, 야, 이거, 야, 이거, 야. 근 네, 황명색 이제 이러면은, 이게 되게 거슬립니다, 이게. 아, 바로 출동인데요? 네, 네 가디언. 가디언 때문에, 저기 되게 거슬릴 거예요. 아니, 지금 로보틱스도 그렇죠. 말하고 있어서. 이거 막아내려면, 아, 이거 건물 깨지고, 히드레론 상대 안 되거든요? 아니, 지금, 저거, 막을 수 있나요? 이게, 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런 그렇죠. 식으로 양동인 선수가 옆에서 괴롭혀버리면은, 네. 스트레스 받아서 게임을 못해요. 맞아요. 어, 차 얼려놨습니다. 저분이 단연이 제일 큰연수가될거요 아예 엄청나고요아 네.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사거리가 사거리가 엄청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한 집안 비살림이기 때문에 이게 네. 결국에는 네. 공간이 부족한 거 받으면 네. 그리고 침대를 개척을 안 하면 결국에는 자워 원와 근데 도, 다 도망갔어요 벌써. 내성 뇌성, 내성들이 많이 생겼죠 지금. 네. 야 근데 원래 빨무가 이렇게 오래가나요? 이렇게 이 보통 은 이런 식으로 오래 안 걸리는데 이만큼 네. 양수수 네. 수준이 지금 수준이 완전히 예, 좋아가지고 한번 치고 맞고 치고 맞고 그렇죠. 아, 아 양수수가 그렇게 괴로웠고 막고막고막고또먹고또막 막고, 계속 막기만 했는데 이제는비어 때립니다. 네. 야, 정말 지금에서는 오, 최선의 선택. 아주 바디언. 좋은 선택을 한양동이 네. 드라곤, 드라곤과 디바우러들. 네. 하이템플러 위주로 병력이 나와야 됩니다. 하이템플러와 하이템플러? 드라곤 위주의 지금 병력 구성이 되는 것 자체가 손해요. 그렇 왜? 아저 드라곤과 하이템플러들은 네. 정면도 못 뚫을 뿐지언정 드랍 가기도 힘든 애들이기 때문에. 네. 자,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직까지 돈이 남아있고, 일꾼이 돈이 남아있으면, 네, 얼마든지 게임 더 이끌어갈 수 있고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 자리가 없어. 스타이게이트를군데고데 네, 아, 그러면서 양, 옆에서 괴롭혀주고 있어요. 근데 야비터가, 한번 더. 얼음, 땡. 어... 자, 절반 정도. <웃음> 걸리자마자 어디서 외반지 비명소리가. 네. 나와네 그래도 소리가 나와요. 되게 다행인 게 뭐냐면. 소리가 나오네요. 얼려지기만 할, 뿐터지지는 않거든요. 네, 아, 뭐. 와. 이 정도면 자, 어. 이러면서 이제 로보틱스를, 네. 인수시설을 준비하고 있고요. 신대를 계속 제대로 하죠. 네. 근데 자. 하필 돌아가는 가디언에게 걸리네요. 네. 걸렸어요, 이거는. 네. 네. 네. 네.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안 걸리려고. 템플러가 좀 나오면 되는데. 안 걸리려고. 팀까지 네. 등장. 야, 이거, 만약에 정면에 가디언이 걷어내버리면. 그렇죠. 지금 탱글러 없이는 못 막아요. 이게 어. 상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생기거든요. 자, 네. 루트가. 네. 루트가 다양스러워지죠. 위에서 치고, 아래에서 치고. 근데 네. 지금 확실한 컨셉이 뭐냐면은, 중중으로 바꿨어요. MMF팀은. 그렇죠. 네. 아, 기상공 답답하니까. 중 우리 컨셉을 아예 잡아버렸어 가디언 다 죽었는데요? 어디 갔어요? 아, 아, 아 그, 아리스, 돌아왔네요. 아리스, 아리스. 어, 깜짝 놀랐어요. 어, 네. 네. 운동 에서는 가지고 가디언인데. 그렇죠. 이게 만약에 가디언을 가디언과 캐리어의 합작으로 인해서. 어. 백터스가 부서집니다. 또 많은 돈만원만 오천까지 만 올라가잖아요. 의미가 네. 없죠. 의미가 없죠. 네. 의미가. 없죠. 금방 다 쓰게 됩니다. 아니다 가디언 채우면 경관이 그렇게 쉽지 않나요 자, 이인 스톤. 사인 스톤 쳐야죠. 야, 가디언이 지금 너무 많아서 화력이 너무 세요. 네. 네. 스톤과 드래곤들로 어떻게든 막아줘야 되고요. 이때 이제 김희동 선수가 중요해요. 아, 사실. 우 놀고 있어요. 네, 사실 이때 김희동 선수가 뭐라도 해야 됩니다. 아카크는 왜 좋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네. 가디언 같은 유닛을 네. 묶어가지고 어? 잠깐만요. 어 네. 이러면서 카운터 펀치 누가 날려줘? 없어, 없어 없어. 저 양동이 돈은 지금까지 많았어요. 네. 근데 이것도 드론이 하나도 없으면 결국 다 어? 소모되고요. 어 그리고 지금 밀리기 시작니다 야, 거야? 근데 여기서 어, 양둥이... 중요한 거는요. 네. 드론 안 뽑고 있어요 지금. 네, 마냐, 나, 캐리어와 이제 그 다이어 공격으로 흥명제가 무너지는데. 네. 네, 아, 그럼 답 없어요. 했나요? 네. 너무 괜찮요 아, 이 정도면은 지금 괜찮돼요. 죽을 뿐이에요. 네. 아, 지금 뭔가, 뭔가 해줘야죠. 어어. 지금 왕자 나왔어요. 네. 네, 지금으로선 되게 왕아니 역환자죠. 환자죠. 환자죠. 네. 네. 아 지금 이거 어, 서서히 밀리는 그림이거든요. 사이 스폰 쳐야죠. 아직 정신이 네. 없어요. 야, 진짜 그래서 어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아 네, 아 잘못 지졌고요 진짜 머리 위에. 야그 단단했던 혁명세, 혁명세가 네. 네. 드디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렇죠. 김희동 지금 뭐라도 해야 돼요. 김희동. 네, 지금 뭐라도 해야 됩니다. 다못 나가요 정렬. 여기서 아 이제는 확실히 뒤로 가면 갈수록 안 좋을 것 같다고 한게 네. 네. 컨셉이 확실하잖아요. 지상고도는 다녔고, 공중으로 컨셉을 잡자. 그렇죠. 하지만, 주디수 팀은, 정말 뭐, 견제 잘하고, 해볼 고다 해봤는데, 컨셉이 확실하지도 않아요. 지금, 아, 한 시에서 9 시로 이어지는, 아. 우리, 덕추기 팀의, 실크로드가 완성됩니다 네. 우리 둘이 완벽하게 시켰다는 거, 정 확실히, 세번 맞을 바에는, 확실한, 어, 어퍼컷, 어, 어퍼컷 그렇죠. 열 방이 더 세다. 네. 네. 너무 많이 맞기는 했어요, 어쨌 아, 엄정기 선수가 GG를 선언을 하고요. 어, 그런데 아직, 아직 포기 안 했어요? 어, 자. 아, 스카우트 는 너무 부족해요, 지금. 네, 스카우트는 약하죠. 아, 이거 넥서스 체력이 얼마 안 남아서. 어. 되게, 되게, 되게. 아, 이 넥이. 넥이. 그래서 환자, 환자 하는 거죠. 네. 환자였습니다. 아니, 왕자가 아니라 환자요. 네. 네. 중환자인데요? 중환자죠. <웃음> 네. 나오자마자 없으셨으면 좋 이러면 이제 거의 뭐 게임이 생각 가렸죠네아 네. 어, GG 자, 지 나왔습니다 아 GG 아니에요? 어, GG가 아 GG가 예. 나옵니다 아. 이렇게 두 번째 경기도 격투기팀이 가져가면서 네. 두 번째 조의 승자는 격투기팀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황동세 선수와 김인동 선수가 좀 분전을 했지만 확실히 3대2 그리고 이 프로 선수의 물을 먹었던 네. 그 선수의 벽을 넘치는 못했다. 앞으로의 아, 네. 벽은 아, 어, 존재한다. 그리고 네. 양동해 선수가 헌터 때도 잘했는데 이 버티는 걸 정말 잘해요. 아, 버티고 꼭 중요할 때꼭 하나씩 해주면서 박승현 선수의 확실한 오더. 그래. 네. 네, 이게 승리의 비결이 아니었을까? 이번 판에 뭐 들어온 만 200마리 죽은 것 같은데 거의 양동해 선수 네. 코리안 좀비예요. 아 코리안 좀비예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네. 네.